백운규는 탈원전의 몸통이 아니라는 증거가 무엇이겠습니까 백운규가 탈원전의 주범이 아니고 종범이라면 그 주범은 따로 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가 누굽니까 검찰이 드디어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오늘 더불어민주당은 난리가 났습니다 정치 보복의 출발을 알리는 신호탄이다 문재인 정부를 향한 보복수사다 이 수사의 칼날을 온몸을 던져서라도 막겠다 이러면서 마치 벌집이라도 쑤셔놓은 것처럼 한바탕 소동이 났습니다. 이번 영장 청구의 내용을 간단히 정리해 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문재인 정부 초기인 2017년 9월 백원규전 장관은 임기가 아직 남아있는 산하 13개 공공기관장들에게 사직을 강요했다는 이른바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 사건에 대한 혐의를 근거로 한 것입니다. 둘째 특정인사를 기관장으로 밀거나 기존에 시행된 내부인사를 취소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서울 동부지검 형사 6부는 백전 장관에게 직권남용과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구속영장 청구 사유로 적시했습니다. 백운규 전 산업장관에 대한 혐의는 이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이보다 몇 배나 폭발력 있는 또 다른 범죄에 대한 재판이 그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름 아니라 백운규를 향하는 구속영장 청구라는 화살이 결국은 민주당 정권의 몸통인 문재인을 향해서 날아갈까 봐 저러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대전지방법원 형사 11부에서 진행 중인 또 다른 백운규 관련 재판. 여기에서는 백운규 전 장관의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혐의를 들고 있는데 이 혐의가 갖는 폭발성에 비한다면 이번 백운규 전 장관 구속영장 청구에 드러난 직권 남용 혐의는 조족지혈축이 아니겠냐 그런 말씀입니다. 사건의 이해를 위해서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과정도 간단히 정리해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2017년 12월 월성 1호기에 대한 조기 폐쇄를 계획하고 그 추진을 지시한 자가 당시 산업부 백운규 장관이었습니다. 둘째, 한수원은 당시 원전 폐쇄는 당장 할수 없으니 폐쇄 과정에 소요되는 예상 기간인 2년 동안만이라도 계속 원전을 가동하게 해달라고 요청했고 백운규는 당시 한수원의 이 같은 요청을 승인했습니다. 셋째, 2018년 4월 돌발적인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문재인은 월성 1호기를 언제 폐쇄할 예정인가요? 라면서 사실상 원전 폐기를 빨리 하라고 산자부 장관을 닥달했습니다. 넷째, 백운규 장관은 즉시 월성 원전 경제성 평가 결과를 경제성이 없는 것처럼 조작하도록 지시했고 원전 가동은 즉시 중단 수순을 밟았습니다. 다섯번째, 월성 1호기 조기 폐쇄라는 불법행위의 결과로 한수원은 1481억 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습니다. 검찰은 백운규가 저지른 이 같은 혐의를 배임 혐의 및 배임 교사 행위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검찰로서는 이 부분을 입증하느냐 못하느냐가 백운규 윗선까지 그 책임을 물을 수 있느냐 없느냐의 관건으로 보고 있는 것이고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이 발끈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여기서 잠시 배임죄가 성립되는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타인을 위하여 사물을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를 했을 것. 둘째 그 행위로서 재산상의 이익을 자신이 취득했거나 또는 제3자로의 금 이를 취득하게 했을 것이두 가지를 입증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검찰의 논리는 이렇습니다. 첫째 백운규 전 장관은 장관 본인의 임무를 벗어나서 부당한 지시를 내렸기 때문에 자신의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를 했고 둘째 한수원 즉 한국수력원자력에 1480억원의 손해를 끼쳤으며 셋째, 원전 가동 중단이 정부의 지시 즉 문재인의 지시가 아니라 한수원의 자발적 결정인 것처럼 가짜로 자료를 조작함으로써 당연히 문재인이 져야 할 법적 책임을 없어지게 하려고 했으므로 백운규 행위가 제3자 문재인에게 그 범죄 혐의를 벗는 이익이 돌아가겠다는 점 검찰은 바로 이세 가지 이유 때문에 백운규 전 장관의 행위는 배임 행위이자 배임교사 행위가 분명하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배임교사 혐의는 본 월성 1호기 원전 조기 폐쇄 사건이 윗선 즉 문재인에게까지 책임이 도달하느냐 여부의 핵심 관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백전 장관 변호인 측은 원전 폐쇄로 정부가 이익을 얻었다고 볼수 없으므로 매임죄 구성 요건이 안 된다 이런 취지로 반박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앞으로 재판이 진행되면서 검찰과 백원규 측 변호사 간의 치열한 법리 싸움이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도 아시겠습니다만 수사라는 것은 검찰의 의지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한동훈 법무장관이 아무리 수사에 직접 관여를 하지 않겠다고 말은 했지만 민주당이 그렇게 한 법무장관 임명을 반대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만큼 한 법무장관의 검찰 장악력이 크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게다가 이번 정권 들어서 한동훈 법무장관이 실력과 의지를 가진 검사들을 선별해서 중요 보직에 앉히고 이들을 투입하지 않았겠냐는 말씀입니다. 게다가 검수한 박으로 검찰 전체의 사망선거를 한 민주당과 문재인을 독하게 응징하고 싶은 마음이 검사들에게 전혀 없다면 그것 또한 거짓말일 것입니다. 검찰을 평생의 자신의 삶의 터전으로 알고 살아왔던 검사들이 자신의 존재 이유가 부정되고 삶의 터전을 잃게 된 것입니다. 정의와 법치를 자신의 존재 이유라고 여기고 살아온 검사들이 대부분일 텐데 하루아침에 그들이 가진 모든 것을 빼앗겼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누구라도 붕괴 이상의 감정을 갖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감정이 앞서서 이성을 잃을 정도가 될 것이라는 말씀이 아닌 줄은 다 아시리라 믿습니다. 앞으로 진행될 영장실질심사를 지켜봐야겠지만 백운규가 이번에 구속을 피하기는 어렵다는 것이 법조계의 시각입니다. 검찰이 이번에 직권남용과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백운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자체가 어떤 의미에서는 소송전략이라는 평가입니다. 일단 그의 인시을 구속한 상태에서 여제를 추궁하는 것이 소송을 주도 하기가 쉬울 것이라는 그 말씀입니다. 결론입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이것입니다. 최재형 전 감사원장의 월성원전 조기 폐쇄에 대한 최종 감사 보고서 는 백운규의 불법행위 지시와 산하 공무원들의 조직적인 컴퓨터 자료 삭제 행위 그리고 이 모든 불법적인 조작이 있기까지 그 출발점이자 최초 지시자가 문재인이라는 팩트까지를 완벽하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습니까 이번 일이 백운규의 구속에서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그 말씀인 것입니다 백운규의 구속은 시작이지 끝이 아니라는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윤 대통령이 지난 대선 당시 자신이 집권하게 되면 문재인 정권에 대한 적폐청산 수사를 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그리고 검찰은 대선이 끝나자마자 산자부와 백운규 자택 등에 대한 대대적인 압수수색과 함께 수사에 착수했던 것입니다 백운규는 탈원전의 몸통이 아니라는 증거가 무엇이겠습니까? 백운규가 탈원전의 주범이 아니고 종범이라면 그 주범은 따로 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가 누굽니까? 원전 폐기를 대통령 공약으로 제시한 그 사람, 아무렴은 그 사람이 주범이겠지, 시킨 대로 일을 한 백운규가 주범이겠습니까? 대통령이면 국가의 재산을 자기 마음대로 처분해도 되는 것입니까? 우리 학자들이 피눈물을 흘려가며 온갖 구박을 받아가면서 선진국의 기술을 겼눈질하고 심지어 동령질하다시피 해서 하나하나 익히면서 형설지공을 쌓은 끝에 드디어 60여 년 만에 이뤄낸 전 세계 1위의 초격차 원전 기술이 문재인 니네 거냐? 대통령이면 맘대로 폐기도 되는 거냐?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복잡하게 증거 따지고 말고 할 것이 뭐 있겠습니까? 원전 폐쇄를 선국공학으로 내걸었던 그가 범인이고 이 모든 원전 관련 범죄의 몸통이 아니고 누구겠습니까? 척보면 딱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백운규의 범죄 혐의, 배임교사 혐의의 화살은 이미 다른 곳을 향하여 날아가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아무리 지저대도 한번 시위를 떠나버린 그 화살을 막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오늘 민주당의 저 난리인 것은 백운규 보호하자고 저러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문재인이 위험해졌다는 신호로 읽는 것이 맞습니다. 김치환의 시사이다였습니다. 감사합니다.